옛날에 그 미시마 엄청 역사적인 여게 뭐야 유저 중에 잭스라는 분이래요. 잭스. 지금은 노리라는 닉네임쓰시는데 이분이랑 이제 8강에첫 상대였는데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좀 무서웠어요. 되게 이때 이 초풍 타이밍 봐요. 초풍 타이밍 가요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저때 초풍을 쓸 거라는 걸 생각도 못했고 얼빠하게 맞아버렸던 거죠. 風神拳怒りがちょっとまだ様子にかどこで攻撃のギアにチェンジしていくかしたって奈良奈良く押すの押すね左かかと五分ですねオーケー零時になったかさあ来たデビルかわあ全身わあかをよ氷がデビル把握している大きめ重心わあ 이게 진짜 변신해서 이기니까, 진짜 카제야스럽고좀 시원한 것 같아요. 다시 봐도. 아, 내가 저랬었지? 네, 아. 시즌2였으면 내가 딜킬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즌3로 바뀌어가지고, 초풍이 후딜이 상향이 돼가지고, 저거를 꽂친걸 봤는데도, 보고 생각하면 늦어가지고, 딜킬을 못했네요. 제가. 스피드 감가 카즈야 쪽이다 구독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 만큼 은 그렇게 불러 주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만큼. 음, <웃음>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아제 오늘 저기 제가 처음으로 방송하면서 정장 한번 입어봤어요 여러분들. 예. 제 경기를 다 같이 보면서 가 어떤 기분으로 저랬었나 이제 이거를 같이 느껴보려고. 와 나락크. 와 그... 어, 방금 저웨이브두번친 이유 아시죠 여러분들. 상대방 시계행 치는 거 제가 꼴 보기 싫어요 진짜 시계행 치는 거를. 그래서 일부러. 웨이브 두번 깔고 시계를 잡으려고 쓴 건데 상대가 아예 시계를 안도왔네 오. 야 여기까지 스무스하네. 좀 많이 좀. 좀 걱정됐어요. 이옷도 음. 바꿨거든요. 근데 저옷 저옷 입고 후회했어요. 아저옷 입으니까 더 게임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개인적으로 저옷 되게 좋아하는데. 아저옷 입으니까 괜히 게임이 안되는거같아 아 오늘 카즈야의 날이기 때문에 예, 카즈야 옷을 좀 입었습니다 여러분들 예, 다들 숙연하게 한번 같이 대회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저 와. 와, 사이에 초풍 찔러 넣은거 봐아 이건 상대가 너무 노란했다 무즈 무즈 무즈 무즈 아, 상대가 너무 놀랐다. <목소리> 보통 저, 저 상황에서 하단 쓰는 사람을 잘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저때 정신 차렸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되겠구나저라이다 <목소리> 분이 대박이에진서 진짜 유명하신 분이래요. 텐테ゼクスのコンボ精度高いですよ高かったあそうよ百二枚あそうあそうあそうあそうあそうあそうあそうあそうあそうあそうあそうあそうあそうあそうあそうあそうあそうあそうあそうあそうあそうあそうあそうあそうでそうあそうあそうあそうあそうあそうあそうあそうあそうあそうあそうあそうあそうあそうあそうそうあそうあそうあそうあそうあそうああそうあそうあそうそう しかし一発目ミスそうでりねううすううすうすうううですですああねねゃうね 이のイ 팔강이에요. 네, 팔강. 야, 이만도 유기 ますけど 근데 이카리 相手に左手で守ろうとするとやっぱり全人で南病 초풍 타이밍이 뭐야. 저거 제가 들어가다 마은 거야. 텐테 스さん 어ジャスト してきたんじゃないですか、タイミング. 각渋いです ね. 이 났다 흑인가 네, 중단데. そうです ね. 사가메락 なっちゃうん で. 오, 아라카니. そうです ね. 素晴らしい です. 그리고 여러분들 저겨 보지? 저 저본 데인저 저거 있잖아요. 저거 티셔츠거든요. 저도 저거 준대요. 이카리노 도시가 도는데진 근데 2 0대 자꾸 제 나이로 막 얘기하더라고요. 막. 마지막에 누가 요진보이 그분이 막제 나이를 이제 말한 거예요. 대회에서. 근데 막 사람들이 와 그렇게 안 보인다고. 20대인 줄 알았다고 막그러 미시마 도슬 와미즈구이좋 와, 호게 좋았다. 와우. 뭐 뭐. <목소리> 여기서 혼자 마인드 컨트롤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이 생각으로. 저거 딱 이제 그 헤븐즈 딱고 와서. 괜찮다. 괜찮다. 이생각으 そうですね少し距離距離入っいった伊勢ヶ濱がところが嘘ですよねそうっすねさあ左かが当たって一応茶道回すって気分ちんちゃ上手なんでワンツーからうまいんですねコンボがあなるほど体育だけ一発で終われ中段パワークラッシュは割り込めないガードしている と! あじゃと何だったんだよ上上何だったんですか反撃がないところでしたからね仕込みましたねいやしかしここは獅子切りを打ってあ弁慶さんいらっしゃいませいらっしゃいませこれで碇リーチいつお疲れ様です さ제크さんは落ち着きたいんですけども、それよりもやはり風ですね。あ、い 진짜 잘 봤다 생각하고 입력을 한 거였거든요 。더ブロフ를잘 넣었다 생각했는데 안 맞더라고 。どうしようっすか。で入るて分かった。素晴らし完璧。たらないすよね。あいいですね。サラクキからの28問です。今までどんだけの数のラウンドこの連携で倒してきたんでしょうね。サラクキ鬼8問で。うわ、やばかった。この奈いいですね。 하데오케이この壁아 이거 멋있게 저 초풍 쓰면 맞거든요.그래서 초풍 삐기난 거야 저기서.초풍 쓰고 멋있게 끝내려다가 그냥 데미지 더 줬어 됐는데.아 이때 무릎 치고. 크기 틀리면 스크류가 안 들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흉첨 쌍돌 막타까지 다 넣으면은 어 죽겠구나 싶어서 스크류를 안 했습니다. 저때. 어 저희요 여러분들 리퀴드 겐이랑 또 만났어요. 리퀴드 겐 너무 잘해요 진짜 저 사람 너무 잘해. 아 저는 그 저분 대회 때 맨날 우승하는 그런 거만 봐가지고 솔직히 좀 쫄았어요. 솔직히 좀 쫄았습니다. 그러니까 리퀴드 겐 나온다는 순간부터 좀 쫄았어요. 아저 저 사람을 어떻게 이기지 이생각이 들다가 이제 이게 제이 아마 그 끝나고 하는건가 그 버튼 체크 끝나고 하는건가 아 바로 시작이네 그러니까 둘이 버튼 체크할때 이제 리퀴드 겐이랑 체크할때 피지컬 좀 봤거든요 근데 다 쓰더라고요. 진짜 미시마 기술 다, 쓰드, 다 쓰더라고요. 막뭐 기원초, 뭐 어려운 뭐 심리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와 이거 봐, 요 이거 일부러 지금 저기 나락으로 해가지고 발코니로 지금 건질려고 하 진짜 영리한 플레이였어 저거는 이때 진짜 이기고 싶었는데. 하... 데빌로 졌을 때좀좀 쉽더라고요. 네. 충맞추고 날아가 진짜 엄청나지 않았요 저건 내가 왜 맞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내가 뭐 눌렀나? 와 이렇게 보니까 새롭다.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 그때는 계속 집중하느라고 와 이거 기운초안 노렸네.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요? 어떻게요? 이때 내가 진짜 심적 부담이 왔던 기억이 나요. 이 이때까지 2대 0인 상황이었어가지고 잘 피했고. 아 랭켄님 26개월째 구독 감사합니다. 26개월째 구독 감사합니다. 26.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딱 이때 이제 손을 빨리 풀어야겠다 싶더라고요. 저 라운드 가져왔을 때 빨리 손을 풀어야. 긴장 안하려고 더 웨이브를 더친것 같아요. 긴장 안하려고 이건 좀 벽으로 몰아서 심리를 걸고 싶었고, 일부러 선강 썼는데 그냥 속질 쓸걸 그랬나봐요. 안잡고 아, 이때 벽광 될줄 알았거든요. 벽이 좀 뒤에 있으니까 어떻게 됐지? 와, 아니, 진짜 잘하지 않아요? 진짜 잘하지 않아요? 템포가 너무 빨라요, 진짜. 템포가 너무 빨라요. 그래서 이때 부담이 너무 되더라고요. 일단 한판 지고 시작하니까. 그리고 저 사람은 카즈야가 죽캐가 아니잖아. 그래갖고, 와, 진짜 지면 안 되는데. 이거 지면 너무 자존심 상할 것 같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어떻게 어떡하, 하지? 어떻게 하지? 진짜 이기고 싶다. 이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맵이 무조건 랜덤 골라야 되니까, 아, 또내감 맵이나 여기 좀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 이 생각이 들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나 아, 들어갔고, 아, 어, 좋았다. 야. 야. 왠지 더블어퍼 쓴것 같아요. 리키드 게임이 더블어퍼 쓴것 같아요. 아, 너무 신나지. 이러면 너무 신나지. 카즈할때 제일 신날때가 내가 생각한대로 다 될때거든요 지금이 딱그랬네 안좋은 추억이요? 예 맞아요 그분한테 너무 시원하게 두드러 맞아가지고 이맵좀 안좋은 추억이 있어요 대회 때아 이게 옛날이었으면 들어가는건데 시즌3라가지고 내가 너무 안이렀다 야 되게 잘했고 나락쓰고 싶었겠지 뒤에 벽 있으니까 저는 미시마 도조 제일 좋아요 근데 거기서 제일 많이 졌어요 <웃음> 승률이 거기가 제일 안좋은데 전 미시마 도조 제일 좋아요 맵이 예쁘고 노래가 좋아가지고 오! 이게 요새 좀 버튼이 이상해요 제가 저는 바로 레이지 드라이브 썼거든요 원잼 나가길래 아 뭐야 이러고 바로 이제 레드로 심리 오려고 다시 썼는데 요새 좀 버튼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건 내가 너무 안일했다. 1타만 쓰고 안 쓸까라고 믿고 상대를 믿었어요. 오로퍼 1타만 쓰겠지 하고 초풍 썼는데 이타에걸려들어가지고 우마이! 마이 여기서 어떻게 되지? 기억이 안 난다. 와! 대단하다! 가고이 어떻게 되지? <웃음> 와, 님들. 이거 제가 한 번만 더더지면 끝나는 상황이에요. 이제 패자도로 가는 상황이거든요. 얼마나 부담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진짜 부담이 너무 심했어요, 이때. 그리고 초풍 맞고 시작하잖아요, 이거. 와. 멘탈. 저 콤보까지 쓰길래 야, 이 사람 풍신류 연습 정말 많이 했네. 싶었어요. 저 낮은 벽광 콤보를 넣길래. 와, 긴장되는 순간. 내가 이때 뭔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쫄리는데 집중하자 이 생각만 했던 것 같아. 이것도 기사킥두번 눌렀거든요. 안 나갔음. 다 당이다. 여기서? 음. 와! 한번만 더와야요 한번만 더와야요 죄송한데? 어차피 유튜브에는 끝난거 올릴거지만 한번만 더와야요와 이거 집중력이 진짜 좋았다 이거 두가지가 관전 포인트인데 초풍을 그냥 우겨넣었던거랑 마지막에 레드쓸거 예상하고 파크쓴거 이때 위험했지 근데 내가 맞고 마이너스인데 그냥 이제 초풍을 냅다 지른거랑 이제 레이즈 드라이브 나올거 예상하고 가라 지금 봐도 진짜 쫄리네 저거 진짜 내가 한 번만 실수했으면 끝나는 경기였는데 다음 맵은 아레나 맵인데 이 대회 룰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랜덤이라 어 뭐지? 어 누구, 누구 누구 호스팅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게 모니터가 한 개라 누구 호스팅인지 알려주시면 안돼니다아광견재 형님 방송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나 나나 어서 오세요. 여러분들 착석. 여러분들 착석. 오늘 저기 오늘만큼은 저를 예, 미시마 왕이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만큼은 예 엠, 어서 오세요. 오늘 오늘만큼은 카즈야 하면 이카리 엠. 어서 오세요. 남인도 어서 오세요. 이때 이제 일대일이잖아요. 절대 지면 안 되기 때문에 아이 좌정 맞고 진짜 메탈 나갔어요. 아 병승 이카리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속 마인드 컨트롤했죠. 아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나랑 맞아도 괜찮다. 이번 판 버릴 생각으로 하자. 괜찮다. 우와! 여기서 어떻게 되지? 그럼 역전 하나.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아 죽었구나. 아 오늘 20분 전에 끝났다고. 아 어, 이제 그 저기 미시마 왕 이칼이 아닙니다. 하루 지났기 때문에 <웃음> 미시마 왕 아닙니다 이제. 케이스케가 왕인가 보다. 보합꽃 족쇄 크레이지 동팔이 왕이다. 음. 후진 아, 는이리말리노말리노 말리노 이거. 말리는데? 이리다 말아 저때 멋있게 들어갔으면 좋았을 거야. 후진. 오, 나이스. 어떻게 되지? 아, 키사미스안나고 와 아, 퇴렉이 두방야 나이스 야 여기서 이제 한번지면둘다 패자 들어와요 둘 중에 한 명이 어 나라 아들캐와 아니 마이너스 프레임에 기원권을 썼다는 저 대마이도 대단해요 진짜 리퀴드 겐도 마이너스 프레임에 여기서 와 커버 봐야 돼요. 여기서 잽잽잽 넣으면서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벽으로 데려가야겠다 싶더라고요저때 이제 이 콤보 아니면 안 죽는다 진짜 염원하면서 콤보였어요 염원하면서 와 이거 제발 들어가라 이러면서 썼는데 다행히 들어갔더라고요 그건 맵은 랜덤이기 때문에 첫 맵이 기스맵이어가지고아좀저 기스맵에 좀, 기스 좀 안좋은 추억이 많거든요 예. 여기서 콤동 찍을때는 좋은 기억이 많았던것 같은데 맵이 조금 그랬어요 예. 아, 폴도 있네. 네. p t s d 와요. 이매 보면. 와. 초풍어 친 거야. DK 라했어요 케이스케가. 방금, 네, 방금 소정 커키 간거 같고. 내가 나락 쓸거 같아. 이거. 치고 사점 잘 넣었고. 야, 이거 진짜 내가 들어갈 때 압박하러 들어간 건데 요때 초풍이 딱 나오더라고요. 콤보 봐요. 잘라렸다 라라, 어, 여기서나 어떻게 했지? 기억이 안 난다. 오지 말라고. 저 풍선 같고, 이거 봐요.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진짜 잘해. 그걸 싹 피하고 때리네. 저 풍을 방금은 제가 엇박자로 나왔나봐요. 기술이 이때 속질이 안 나와서 너무 기뻤어요. 솔직히 어, oh, 예, yeah. 이러고 있었어요. 원원 쓰길래. 야, 그 친구들 이렇게 좋았고? 이건 이렇게 때려야 배에갈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무리했어요, 저거는 원잽을 대회니까 인풋 이런 거좀 있을까봐. 령가 하면 원잽 안 넣으려고 하는데 저거는 저렇게 안 때리면 안 죽겠다 싶어가지고. 와, 압박받라 오, 외쳐 좋았고? 캄보 스팀 데미지 봐요. 와~~ 이거 진짜 잘 때렸다. 다시 봐도 이건 진짜 잘 때렸다. 이거 레이지 아츠 만들어주기 싫어가지고 기상킥 1타 맞쳤고 이후로 어떻게 되지이둘다 레이지가 아니라서 한번 실수하면 죽는 거예요. 여기서 나이스 잘 때렸다. 나이스 나이가 나이스 나라 기고 어떻게 하지? 와 이것도 내가 또 들어가려고 했는데 저분이 초풍을 또 어박자로 썼어요. 이때 와 대단하다 싶었어요. 맞으면서도 두 번째 당했어요 시계. 자성은 이제 쓰지 말까 이 생각까지 했었어요. 이거 봐 이때 좀 멘탈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 시계용이 어떻게 이렇게 잘 치지? 나는 겁주려고 쓴 건데 어이 허친 거저풍 되게 좋았고. 이건 내가 왜 맞았는지 내가 좀 바보 같았던 거 같아요. 저거 맞을 이유가 없었는데 뭘뭘 눌렀나봐요 제가. 기억이 젖었나 기억이 안 나네. 2V1, 와. 이때 멘탈 나감 진짜. 이때 진짜 멘탈 나갔어요. 와, 지고 시작하네. 이 그게 하나 있는데. 와, 저도 놀랐어요, 진짜. 네, 맞아 맨날 저랑 이제 랭크 매치에 이제 간간이 만나는 그 케이스케. 맞아요. 뭐이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둘다빙 나는 거 봐요. 둘다 외쳐 쓴거일텐데 앉아 척풍 쓴 거예요, 지금. 케이스케가. 하야와 나가사가 라죠 이거는. はい、月戦。これもあちらのギミック利用したしうとした動きですね。ブレイクできますもんね。はい。 백대시가 진짜 예술이야. 백대시가 진짜 예술이야. 케이케でしょうかね。 음. 아, 이때 오, 와 이사람이 제 유튜브 본다 했었거든요 이사람이 제 유튜브 본다 했었어요 그래서 와 야, 이거 정확하게 읽혔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와 근데 좀 멘탈을 알알뻔어요와나 이제 좀 위험한거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것도 흘릴 줄 몰랐지 콤보 봐와 쫄리죠 쫄리죠 이때 누구라도 쫄릴거예요 반식이 치다가 보기좋게 안지기 치면 나랑 잡히니까 나랑 맞고. 야 여러분들 봐봐요. 이게 제가 저 당시 기분은 이 선승인 줄 알았고 이거 치면 나는 진짜 끝난다 이 생각으로 이제 부담감을 갖고 계속 하고 있던 건데 이제 저거는 허친 거 보자마자 바로 떠퍼로 뛰었고 낮은 몇강될것 같았었는데 안 됐고. 그거는 KSK가 잘한 건데 이제 시즌이 바뀌어 가지고 안 들어가죠. 후들이 빨리 풀려서. 그래도 조심스럽는케어요 괜히 す다가또박자로 맞을까 봐좀어요 웨이브 칠 이유가 했다고 계속 손 풀려고 쓰는 거거든요 。 아, 이게 이때 아싸 싶었죠. 예. 이 사람이 제 유튜브를 본다 했으니까, 촉쌤한테 배웠던 패턴을 한번 걸었어요. 근데 이거는 보통은 하단 친다고 생각할 거라예해하고전좀 뻔하지 않게 때렸는데안안 잡더라고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사이사람이이이이은 와, 또 이게 엇박자로 초푸 쓴거 가봐 대단하지 않습니까, 케이스키? 여기서 어떻게 했지? 기억이 안 나네. 이건 거의 케이스키가 이겼다고 봐도, 와, 이거 들어가다가 참았죠 제가. 이야. 이때. <웃음> 이때 진짜 이겨도 좀 지피한 게 뭐였냐면. 저는 원잽을 안 눌렀어요, 여러분들. 저는 레이지 드라이브를 썼는데, 원잽이 나갔더라고요. 근데 이때, 레이지 드라이브를 못 맞추면은, 지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스크류하면은, 데미지가 안 뽑히니까. 그러니까 막, 원잽 맞았다고, 당황 안 하고, 아이씨, 그냥 레드 맞춰버리자. 이 생각을 했던 게. 좀 그래도 좋았던 판단인 것 같아요. 저거 를못 맞췄으면 졌을 거 같아요, 왠지. 아 이번 라운드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이이 게임 스테이지에 나오나 봐요. 가아마 고, 땡큐 so much. 에 제가 아까 고키맵에서 졌었잖아요. 조금 와 이거 방금 왜 외초로 했냐면 상대가 시계행 돌것 같아가지고 가지마라 하고 쓴 거예요. 절대 가지마라. 못 벗어난다. 이 생각으로 쓴 거예요. 계속 아까 좌중 쓸때 시계행 치길래 기분이 좀 언짢더라고요. 시계행 그만 쳐라이 생각으로 쓴 거예요. 지금은 상대가 잘 노린 건데 초풍 후들이 워낙 줄어들었으니까. 면이길 진짜 젊네요 케이스케. 케이스케 아, 이거안된게좀 짱났어요, 이거. 이거. 이거 13 프레임 딜케요 여러분들. 이거 빨라서 못 보셨을 수도 있는데. 아, 이거 진짜 저도 놀랬어요, 이거. 보면은 카즈야 이게 딜캐를 잘 몰라요, 사람들이. 이게 가드 하면 마이너스 -13이거든요. 무적 초 아니면 못띄어요 저거를. 그러니까 이거를 기온 초 쓰는 감으로 무적 초로 띄우고난 이거 이거 꼭 써야지 이 사람 이기겠다 싶어서 쓴 거예요 저거를. 그러니까 저때 제가 쓴 것도 좀 솔직히 놀랬고 그게 진짜 예쁘게 들어가길래. 그러니까 이제 실전에서 그13 초풍을 맞춰서 역전을 한 거기 때문에 저때 해설자들이 엄청 놀랐어요. 그 패턴이었나봐요. 저거를 흘려버려요. 어떻게 되지? 와. 네, 이분 버릇이에요. 그러니까 케이스케 저분이 랭매에서도 그랬고 항상 마지막에 흘려요. 항상. 그래서 내가 그 랭매했던 기억을 되돌려서 절대 쓰면 안 됐는데 제가 멍청했습니다. 그건. 졌어도할 말이 없는 그거였어. 다행이다 상대가 기본초 실패 가지고 크름이안 넘어갔죠. 야 이거는 진이 선이니까 끝났겠지 하고 방에서 안나갔는데 케이스케 저 분이 계속 레디를 하더라고 그래서 뭐 끝난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물어봤는데 어삼3 f 푸티라고 하길래 계속 빡집중했어 가지고 좀 기분이 좀 좋다 말하는 느낌이었다 끝난 줄 알고 에이, 몰랐어요 대회가 너무 오랜만이라 가지고 이스마고 너무 강했었어. 여기서 어떻게 됐지? 아, 시행 돌지 말라고 인선풍 썼네. 시행을 너무 많이 돌아요. 저는 좀 대놓고 시행 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든 파훼하려고 하거든요. 이 사람이 시행더 이상 못 돌게 하려고 어떻게든 좀 막으려고 하는 편인데, 근데 이분이 너무 잘 돌아가지고 그거를 막고 싶었어요. 돌지 말라고. 뭐 외초도 깔고, 인선풍도 깔고, 지금도 외초 깔아잖아. 돌지 말라고. 이거 운이 좋았다. 이거는 제가 초풍 세번 썼는데 막타가 삥 나가지고 지금은 저분이 시경 계 돌다가 부담돼서 끝까지 못 돌았죠 지금. 와우, 캄보스. 왜 측면벽 강변호 이때 기억했죠? 저 기억했죠? 절대 하다 안 씁니다 이때. 기억했거든요. 이발 이발 또 올렸잖아요. 지금 또 올렸어요. 버릇이야, 저거. 절대 내가 하단 쓰면은 역전 당한다 이 생각 때문에 안 했고. 저건 아까 저걸 보고 드키 하길래 한번 이제 패턴성으로 썼는데 이것도 패턴이었거든요. 안질것 같아서. 와이 카리 막을 수 없어라고 하는데요. 아또 올렸어요. 지금도 또 올렸어. 그러니까 완벽히 이제는. 저분의 스타일에 좀 이제 적응을 한 거죠. 그때 기분이 진짜 좋았어요. 왜냐면은 이제, 일본에서 진짜 유명한 카자유전데 한국대 일본으로 붙었는데, 우승까지는 못 갈지언정, 대구 사람들의 공신유 자유심을 지켰다. 와, 우승한 것처럼 기분이 좋았어요. 아, 치쿠린이랑 케이스키랑 해서 올라오는 사람이랑 저랑 결승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저는 솔직히 이때 응원했던 게 케이스키였어요. 왜냐면은, 솔직히 치쿠린 선수가, 그, 철권을 잘하지만, 풍신류를 메인으로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케이스키 응원했어요. 아, 여러분들, 저 보다가 긴장돼서 그런데 화장실 좀 빨리 빨간... 아이씨, 가, 갑자기 이게 보다가 아까 그 순간이 떠올라가지고. 한다, 와. 제가 랭매에서 항상 치쿠린 저분한테 졌어요. 랭매에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저분한테. 그래갖고 부담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이 데빌진도 대회 때쓴 거는 이제 본 적은 있는데. 아 근데 아 이게 이게 그건 것 같아요. 이게 그 이제 그렉 체크하는 건데 이제 서로 마음이 통했죠 처음에. 처음에 이제, 이제 서로 서로 먼저 한번 체크하세요. 이렇게 밀어준 건데 이제 제가 미니까 저분이 생각을 빨리했어요. 이제 아 저분이 미는구나 하고 판단을 빨리했어요 저분이. 내가 먼저 칠까하다가 저는 처음부터 밀어줄 생각이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체크인데도. 아주 부끄러웠어요 저때좀 부끄러웠습니다 아, 한 번에 썼, 썼어야 되는데 좀 부끄러웠어요 한 번에 썼어야 되는데 아, 저때좀부끄러웠어한 번에 썼어야 멋있는건데 아, 처음에 삑나고 써가지고 방금 저기겠야저 분이 알려주셨잖아요 저 레버 풍신레버 쓴다고 둘이 레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가 골든 레버 산다고 풍신레버 고장 나가지고 골든 레버 산다고 이제 저분이 그 구글 맵으로 지도까지 보내줬거든요 여기에 이제 풍신레버 고장 났다면은 여기 파는 데 있으니까 한번 가봐라 하고 이제 맵을 보내준 거예요 어 지금 저기 썼네요 4초 스크류 그러니까 저거 4초 스크류 쓰니까 어 됐다 이러면서 아, 저 사람 4초 풍쓸줄 안다 이러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마데マラソンしてみてください。プラクティス。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すごいよ。想像できない。風神レバーっていうのがあります。はい。まには。ま、このトーナメント芸術店좀 되게 좀 기분이 좀 묘하지 않아요 이제 풍신 레버 쓰는데 풍신 캐릭 하고 풍신 캐릭으로 이제, 어우, 진짜 많이 도와 주셨거든요. 10만 원 보냈어요, 아, 잘니다니다스 자, 이제 여기서 이긴 사람이 이제 풍신류 최강자가 되는 건데, 아, 이게 너무 떨리더라고. 진짜 여때 앉았어야 되는데, 랭메였으면 앉았을 거거든요. 근데 아, 설마 저런 걸 쓰겠어 하고 이제 못 앉겠더라고요. 저거, 저거, 저거, 랭메에서는 진짜 잘 저거 캐치해내는데, 배회라 가지고 긴장도 되고, 설마 저 상단을 쓰겠어? 이 생각에. 와 마사 마 아니 이게 원투 포스 를 했거든요. 아저 버튼이 좀 이상한가 봐요. 원투 포스 를 했는데 제가 원래 이때도 원투 포스를 하려다가 아니, 안 나갈 것 같아 가지고 그냥 신삼다서서그대 이게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다시 한번 볼게요. 죄송합니다. 이거를 기스 유저니까 약부동권 쓰는 그 버릇 때문에 퇴세 맞고 서서 성광을 넣은 거예요. 기스가 기상키 약하니까. 근데 저거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철권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딜캐에요. 저거는. 기스를 하니까 할수 있는 딜캐. <웃음> 그러니까 그 어차피 데빌지는 기상킥을 해도 데미지가 좀 나오는데 그니까 이제 기스를 했던 그 여파 때문인지 와 이거 백 대시 하다 맞았죠 콤보 와 마지막 에움직였나 방금 웨이프를 저렇게 좀 과하게 넣으면은 귀염둥이 킥이그 살짝 시계를 좀 잡아요. 원래는 시계를 못 잡는 기술인데 웨이브 조지게 빨리 넣으면은 귀염둥이 킥이 따라가가지고 저거를 시계를 좀 잡아요. 좀 과하게 넣어야 돼요. 그 위로, 위로 l k 예요 아, 이거 초풍잘 이거 놀았죠, 이거. 팔로우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아, 역가도 노란다, 안 됐고. 이 뭐? 어, そうですね。ボール 1 狙ってますよ。そう、辻風を。あ、いい、いい、え、リーダーかし、玉 저거 제가 만들어낸 콤보인데. 효율이 좋지 않아요. 데미지는 좋지 않은데 멋있어요, 그냥. 거기서 또. 와 이거 진짜 댄스 좋았죠 이거 지금 봐도 저건 잘했다. 아 저는 역가들을 지금까지 두 번이나 노렸으니까 안 앉을 거라 생각하고 저때좀 과감하게 나락을 써봤는데, 어 진짜 역시 프로는 틀리더라고요. 바로 앉아서 막더라고요. 한국도 진짜 신중하게 외초했죠. 저거 치행 도는 거 보기 싫어서 와, 이거 빠짝을 가더라고. 아, 이거 좀만 더 이때 퇴사하면 안될것 같은 거예요. 왠지, 왠지 하다 하면 안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철권은 뭐다? 예. 다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근데 항상 내가 철권은 뭐다 하고 쓰면 안 맞았는데 오늘은 좀운 좋게 맞더라고요. 이이도 까라로 정교 이건 이건 쇼. 이건 쇼. 이건 쇼. 이ます 이건 쇼. 이 이건 쇼. 이건 쇼. 이건 쇼. 이건 쇼. 이건 쇼. 이건 쇼. 이건 쇼. 이건 쇼. 이건 쇼. 이이이 아 이거 주, 이게 진짜 아깝지 않아요? 이게 상대가 진짜 횡으로 피할 거 같아 갖고 늦게서 쓴 건데 아, 이게 딱 코에서 지나감. 코에서. 이 카즈하랑 그 노말진 싸울 때 이거 뭐 이렇게 지나가듯이 지나감. 아좀 아쉬웠어 요아이좀 무서웠어요. 벽에 벽에 공길라 하니까 좀 무서웠습니다. 와, 카운터로 레코? 미놀이 어떻게 하지? 웨이브 두번 넣은 이유는 이제 저기 제 유튜브 카즈 강의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웨이브 두번 넣어야 축이 맞춰주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저렴권 넣으려면 어 축을 맞춰야 돼요. 강제로 웨이브 두번넣어 맞습니다. 예. 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모르는 사람들은 허세 부린다고 웨이브 두번 넣는 걸로 아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축을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요. 이게 축이 떨어져 있으면 절렴권이안 들어가기 때문에... 아, 간지 아니에요. 축 잡으려고 쓰는 겁니다. 여기서 어떻게 되지? 상대가 나락 쓸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절대 안 썼어요. 끝까지 참았어요. 와... で 이거 어떻게 되지? 기억이 안 난다. 놓아서는 자. 라 어떻게 돼? 이거? 졌나? 피 상황 보면은 제가 진다고 밖에 생각이 안 돼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설마. 오, 설마 설마 설마 설마 아이, 초풍는 건데. 야, 이거 이거 역전했나? 얼마? 이피를? 나락의 라그? 이마 이거 또래야네. 이마 이거 또래. 도래... 이피에서 이피가 역전이 됐다고? 이마 이거 또래야네 이거. 제정신이 아니네. 뭘 다시 당겼으면은 피해졌을 것 같아요. 근데 저거는 저분이 절대 나락 초풍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진짜 이 칼이 이거 되겠네. 일단 무한맵인데 저는 솔직히 무한맵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싫어하는데 와! 아 이건 내가 너무 멍청했어요. 상대가 하단 쓸 거란 생각 안 하고 그냥 멍청해 가서 이제 심리 걸어야지 했다가 내가 타이밍 꼬여가지고 마중 루스다가 카운터 내가 먼저 난것 같아요. 상대가 먼저 입력해서 좌정을 괜히 못 쓰겠더라고. 아 저거는 이제 태그 원 때부터 있던 저기 그 이타 카운터성 노리는 기술 중에 하나인데 저 오랜만에 봤어요. 근데 들게 못할 뻔했어요 이제 오랜만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밥이면 숨가.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 생각만 해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각괜 괜찮아. 괜찮아. 괜찮괜찮괜찮 역시. 치크치안괜찮치 시즈게 준비 단계에서 공창가 이렇게 잘 피했는데 아까 어떻게 맞아줬냐 진짜 아까 어떻게 맞아냐 피하다가 뭐 눌렀나? 아, 간지 콤보. 왠지 덮어 쓰면은 요즘 신삼단 쓰는 거보다 이거 무릎 맞추고 초풍 넣는 게 손맛이 좋더라고요 손맛이 좋아요 저콤보가 그러니까 무릎 하고 초풍 넣고 스크롤하면은 괜히 그날 기분이 좋아요. 신삼단은 좀 일반적이니까. 데, 데미지도 나오고. 기골 피한다. 이야 하이킥. 레이지 어. 어. 어? 어? 오, 와! <웃음> 한판 이기면 우승이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한라운드이기면우승이야또 미쳐 버렸네, 진짜. 이카리 또 미쳐 버렸어. 거기서 왜 나락 썼니 야, 나락을 웨이브 두번 치고 했으면 되는데. 지금 웨이브 빠르게 두번 쳤잖아요. 저렇게 했으면 됐는데. 이카 와! 가비스테템저때 이제 웨이브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고민하는 찰나에 제가 뭘 입력을 했나봐요 그때 이제 9rk를 맞아가지고 여기 맵 레전드라고요? 저 기억이 안나요 뭐 있었습니까? 아! 아! 뭐 하나 있었다 그래 맞다 맞다 잠깐 봅시다 여러분 네, 저거는 원투 한 건데 이상하게 요새 원투 하면은 저게 양손으로 입력돼서 저게 1년에 맞는 기술이 저게 나가더라고요. 1년에 한번 맞는 기술. 네. 저 이름 1년에 한번 맞는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세요. 1패필1패 <웃음> 양양 펀치를. 양양 펀치가 마무리할 때좀 많이 힘들어요. 거슬리긴다야가. 로 한번 보내 주고 싶었는데. 잘안 <웃음> 되더라고요. 직쿠안데 <웃음> <절대> <왔네. 웃음> 와らか。わあ。상うデビル貸 <웃음> 뭐 나랑 時にパ다 이걸 어떻게 올렸 뭐. その通りであ 너무 뻔 했나 봐요, 이때. 너나 욕심 냈나 봐. 立로上がろ <웃음> 아, 합니다. <웃음> 많이 니니와적풍권이 중단 나 아, 데빌데빌 데빌 아깝네. 무관 네가분주 타이밍이 생각보다 전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데빌진 연습 좀 많이 한 사람들은 잘 쓰는데 아예 그냥 포기하고 다음 심리 걸려고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무관해 보지잘못 쓰겠더라고요. ない기과그이한 그 바퀴 돌바 때리면서 위로 쭉 올라가는 거야. 교과이 이게 이게 왜안 맞았는지 아도 이해가 안 돼. 대시 깊게 잘 들어간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벽이 이 상황이 아니고 살짝 이제 꺾여 있는 상태라서 거리가 좀모 들었나 봐요. 와 이거. 와, 이거 저 진짜 기도하면서 썼어요 진짜 기도하면서 제발 제발 하면서 썼어요 내일 출근할 때 기쁘게 하고 싶다 하면서 진짜 기도하면서 썼요 제발 죽어주세요 하면서 그때 썼는데 저 솔직히 남을 줄 알았거든요 피가 딸피 남을 줄 알았는데 아 죽더라고요 그때 좀와싸 싶어갖고 진짜 기도하면서 썼어요 저거 나라? 아 이거 초풍 썼으면 뭘시켰단 건데 그죠? 조금이 안 나갔음. 개미친놈. 개미친놈. 아, 챔피언을. 짠손 마신의 유래가 뭐냐면 여러분, 들 옛날에 그, 슈퍼슈퍼 슈퍼 형님 아세요? 오